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번주는 제가 백신 접종 기간이라서 쉬어가는 의미로 지난번에 알려드린 유튜브 시스템 정보인 표츠펀드에 이어서 두번째 유튜브 시스템 정보인 슈퍼땡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도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로서도 그렇고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땡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슈퍼땡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슈퍼땡스란 내가 구독해서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영상을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또는 좋은 영상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아주 소정의 후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요. 파트너 크리에이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 조건, 즉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다 채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창출 조건이 되실 거고 또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슈퍼땡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슈퍼땡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슈퍼땡스는 원래 스냅챗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때 우리가 채팅과 함께 소정의 금액으로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아도 각 영상마다 슈퍼땡스의 기능으로 소정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되신 유튜버들은 이슈퍼땡스 기능을 활성화하시려면 먼저 유튜브를 실행해줍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수익창출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슈퍼스라고 나와있죠? 이 슈퍼스라는 기능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제일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슈퍼댄스라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되고 없는 분들은 활성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없네요. 자,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 PC 또는 모바일에서 이러한 슈퍼댄스 후원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면서 그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천원, 5천원, 만원, 5만원 후원과 함께 댓글을 남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남게 되고 후원자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또 외부에서 보는 구독자들에게까지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후원된 슈퍼땡스는 라이브 채팅에서 스냅챗과 똑같이 유튜브가 3, 유튜버가 7, 7대 3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3의 비율이나 가져간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슈퍼땡스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슈퍼땡스의 채팅 댓글은 삭제는 되지만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낸 슈퍼땡스는 환불이 되지 씁니다. 그러니까 채팅이나 후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익명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예외 영상들에게는 슈퍼댄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제가 관련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슈퍼댄스 기능이 베타 테스터 기간이라서 생기는 주의사항들이고 앞으로는 점차 보완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일부 유튜버들에게만 한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올해 안에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신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한해서 모두 다 해당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수익창출 조건을 달성해 두시면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슈퍼땡스를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점차 변화될 사항을 보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연구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좋은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슈퍼땡스를 활성화시키고 구독자들은 내가 응원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제 채널에도 활성화가 되면 저한테도...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